<목소리도> 승객 내라는 내릴 때에는 출입문 가운데로, 탈 때에는 출입문 좌우측 화살표 방향으로 승객이 내린 이번역은 한야월 한양월역입니다. 내리는문은 오른쪽입니다. 눈썹을, 한야월한야월